자 오늘은 어디로 가나요? 제가 오늘은 김포 대명항을 갑니다. 대명항이요? 아 거기는 왜요? 가을이잖아요. 가을철 하면 생각나는 수산물. 꽃게하고 대화가 있지 않을까요? 아꽃게랑 대화 너무 맛있지. 제가 어제밤을 세워가지고 지세를 조사해본 결과 여기가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저희도 처음 가보니까 한번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십니까?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드리는 호갱 전문 리뷰어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자, 오늘은 가을 감성에 어울리는 수산물인 꽃게와 대화를 합리적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는 김포의 대명항을 방문해보고 있는데요. 물론 수도권 내에서는 가락시장이나 노량진 수산시장이 있지만 가성비를 느끼기엔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이것저것 다음에 횟집에서 먹는 것과 별반 다른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꽃게나 대화축제를 한번 찾아보니 소래포구와 충남에 남당항이 나오는데 소래포는몇년전 은평이를 시기한고 얻어맞고선 가게가 조금 꺼려졌고 남당항은 하루 날 잡고 가야할 걸 그래서 수도권에서도 가깝고 산지에서 잡힌 싱싱한 수산물을 맛보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 조금 더 찾아보니 김포의 대명항이란 곳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여긴 처음이라 처음 가는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수산물을 구매해야 눈탱이를 피할 수 있는지 저희 영상이 참고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작해봤습니다. 존나 카리스마 있어 대명항은 인천이나 김포에서 가까운 강화도 연안에 있는 부드로 차로는 1시간 내외의 거리에 있고요 서울 기준으로는 77km 정도 거리라 주말 가족 나들이 코스로 운전하는 아빠들이 짜증이 날랑말랑한 거리긴 해요 뭐야 죄송합니다 <목소리> 저희는 평일 오후 3시쯤 도착을 했는데요 이곳 쪽에 생각보다 차들이 상당히 많아 당황스러웠지만 시장 중간 쪽 주차장은 조금 한산한 편이라 이곳에 주차를 하시는 게 정신건강엔 도움이 될듯 하고요 어시장 입구에는 이곳의 특산물인 꽃게와 조꾸미가 음... 조금 친구 저희를 맞이해주고 있었습니다. 입구 좌측엔 젓갈과 건어물시장이 위치했고 오른쪽을 돌아보면 바로 대명왕 어시장인데요. 규모는 그다 크지는 않았지만 들어가는 입구에 100% 자연산만 취급한다는 문구가 있었는데 과연 그 시세는 얼마나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오, 얼마씩 2만원? 네, 2만원 이렇게 든요 어, 요거는 얼마씩 돼요? 2만 5천원요 2만 5천원? 어, 좀일큰건 3만원 제일 큰 거는 3만원, 3만 어, 1kg에? 어 1만원이 어, 어. 올라가는 거 일단 첫 집은 거르는 게 국룰이죠 수산시장에 호갱 안 당하는 팁은 튼튼한 두 다리와 예리한 운썰미만 있으면 됩니다 현금으로 네, 2주에 어, 아, 사십사, 현금 거잘안 가요 아, 현금 있어야 돼 그래 이거 여기 카드도 이제 받는다고 하는데 아니, 다르잖아, 현금과 카드도 어 그러니까 우리 현금 있어야 돼 현금 좀 있어요 와, 이클이 많아, 많은 사람짜리도 있어 아, 아, 아 이런 거 아, 바로 올짜미쳤려가지고걔는5만원어데 그래. 그래. 얘는... 그래. 아, 찌개만 맞아요, 맞아요. 사장님, 이거는... 요거 네. 3만 달 중에 2만 원 2만 원? 어. 2만 원? 네 요거 요거 2만 원 얘는 사이즈가 더 크다. 왜? 이걸로 하자. 사이즈가 더 크는데? 게먹 이게 더 커. 딱 보기에도 얘가 더 큰데? 그래? 그럼 한번 그러면 이걸로 하자. 저 안에... 다, 다 거의 대부분 꽃게들 시세는 크기에 따라 킬로그램당 만원에서 삼만원 정도였는데 여긴 대부분 산란기를 맞춘 안케와스케를 섞어서 판매하고 있어 무조건 가격이 저렴하다고 무턱대고 구매하시면 살이 다 빠진 안케를 구입하실 확률이 크기 때문에 가을철 꽃게를 제대로 즐기실 분들은 꼭스케로 달라고 상인분들에게 따로 요청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원래 카드가 안 돼서 최근에 카드 사용이 된다는 반가운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가봤을 땐 현금을 유도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카드와 현금의 가격 차이가 아니나 결국 현금을 쓸수 밖에 없겠더라고요뭐 이런건 카드 사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선 조금 불편한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대화가 왜 아예 없어? 대화가 원래 있어야 되는데? 저희의 목표는 꽃게 뿐만 아니라 대화도 포함되어 있어 눈 씻고 진짜 열심히 찾아봤는데요 그 결과 이곳에선 대화의 수영꽃도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결국 마음에 드는 한집을 찾아 꽃게 2kg만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엄대도 <목소리도> 꺾어졌어. <똑같아> 2만원 합잖아 이거 너무 좋은데. 어. 이거 소화까만 내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와우, 만2천원요요거이 <목소리도> 정도면 어디에서 짜먹어야 돼요? 식당 갈 거요? 식당. 그러면 내가 소개해줄게요. 싸늘하다. 음... <목소리도> 이 k 로니까사만원사만원이요 당황... 네. 네. 여기서 왼쪽 나가면 네. 나자마자 가 오른쪽 가요. X 네. 회지 있어요. 네. 이 명함 보여주면서 저기 줬아 예예. 기대도파나요혹예아요아 예. 예. 파나요, 예, 아, 예. <웃음> 바로 찾았어요. <웃음> 새우는 또안 팔더라고 보니까 저희는 첫 방문이라 새우는 구입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건너편 수산물 타워에서 생새우를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첫 방문이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매한 수산물은 여느 수산시장과 마찬가지로 땅에서 조리를 해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일단 상인분께서 알려주신 식당을 와봤는데요. 일층은 식당에서 회를 구입하신 분들이 이용하는 곳이고 2층이 상차림비를 받고 운영하는 식당이었습니다. 확실히 소개를 받고 온 식당이라 그런지 친절함도 남달랐는데요. 저쪽로 와요. 저쪽으로. 물을 와요. 물을. 어. 떠주시고. 1 k 로는 상이 가능할까요? 지금 많아. 꽤 많은 물을. 조리하기 전에 꼭 한번 마리쓰는 체크해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구입할 때 너무 빨리 담아주셔서 못 봤는데 총8 마리로 수컷 개보다는 암컷 개가 조금 많았습니다. 여덟 마리. 큰거한 마리 탕어고요. 네, 큰큰 거는 찜으로 해주시고 작은 거는 탕으로 가능할까요? 네, 이만 네. 원하고 저거 이킬 g 죠 예. 탕어 2 톤은 2만 원이에요. 탕 찜까지 해서. 네. 네. 새우도 드실 거예요? 네 새우 새우 키로 6만원이에요 키로 6만원? 네 <웃음> 새우는 깔끔하게 포기를 했고요 식당은 상당히 넓고 많은 인원이 수용 가능해 보였고 창도 널찍해서 시장과 주차장 뷰를 자랑하고 있었는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식당의 용료가 명시된 메뉴판이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냥 간이영 수중에 써주신 가격이 로 k g 당 만원씩 찐비를 받는다는 걸알 수가 있었고요 밑반찬 찐고구마와 김치, 토모침, 초생강, 납교, 완두콩 등 아주 아주 푸짐한 구성이었습니다 이 분위기는 그냥 굳이 이 집에 안 오고 옆집 가서도 됐을 것 같아 새우가 아, 6만원이면 너무 비싸다 6만원이라는 게 얼마나 나오는 생각이야 난 밀크로 일컵 꽃게 6마리가 우선 찜으로 나왔는데요 오, 됐어 됐어 다 머리까지 온보람이있다 자기 지 너무 먹고 싶지? 어 나는 지금 이 찜을 넣어 미치겠지? 미치겠다 기대했던 가을꽃게의 맛은 과연 어떨지 어때요? 아... 어? <웃음> 제일 고소한 맛야 진짜... 이거를 먹으러... 이 고소함을 뭐라고 좀 표현을 해야겠다 그냥... 그냥 고소해 <웃음> 버터같은 풍미의 고소한 꽃게 내장은 음. 거리가 좀 있어도 올만한 가치를 느낄 수 있는 맛이었고 숙개가 아닌 앙케라고 해도 수율이 80%는 차였어 꽃게 특유의 단맛과 고소함을 느끼기엔 충분했습니다. 숫비가 비싸기는 음. 한데 어떻게 음. 보면은 개가 너무 싸가지고 8마리 이렇게 큰거 서울에서 식당 가서 먹으면 10마람 벌써 안 먹어야지? 20마람 아아 그래? 응. 인간적으로 진짜 꽃게만 먹는다 그러면 나쁘지 않아 숙회는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렇게 볶기면. 음.. 황장은 앙캐 많은 거 아니야? 이 내장 같은 경우에는 안케나 음. 숙회나 다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 노란 알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암 케. 응. 봄에 먹어야지, 걔네들은. 아. 봄앙케 먹으러 한번더 와야겠다. 안케도 섞여져 있네. 음. 지금 암케가 산란을 다 맞춰가지고 애들이 살이 없어. 음. 알에 다 영양분이 나. 음. 지 아까 주실 때 보니까 랜덤 파우더라고 아 진짜 예, 위에는 좀큰게좀 깔려져 있어가지고 와 수율이 되게 좋다 그래서 그거 보고 어디서 사나 똑같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 담을 때페이스가있더라 짜잔, 내가 돌아왔다. 미나리 쏘가 팽이버섯 콩나물까지 들어간 꼬케탕의 그럴싸한 비주얼로 나왔는데요. 과연 맛은 어떨지? <웃음> 어... 가 좋아하는 꽃게 그 찌개 향이잖아. 어. 꽃게 별로 안 나는 것 같고 신당동 즉석 떡볶이 향이 아쉽.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오. 마늘이 많이 들어가서 그래요. 꽃게 향 별로 안 나지 않아? 꽃게탕인데 소주에는 잘 맞을 것 같아요. 꽃게 향이 아쉽긴 했지만 콩나물의 시원함과 적당한 칼칼함이 선선한 가을 날씨에 소주 한잔 기울이며 안주 삼아 드시기에 적당했고요. 음. 한 마리씩 <웃음> 먹으면 될것 같아요, 사이. 울어야 되니까 나두고. 빨리 울어 오케이야 울으라고 양이 되게 많아가지고 참다 힘들 것 같아 자기 밥이군 <웃음> 아 그렇군요 자기 밥이었구나 그렇잖아 해서 먹는 밥이 더 많고 이런 거는 진짜 사라지 않으면 해주는 거. 거 알지 <웃음> 감사합니다 많이 발라주고 아니에 저도 발라주고 싶은데 카메라를 들고 <웃음> 있어서 내가 아니 죄송합니다. <웃음> 너무 미안해. 꽃게탕의 육수가 거의 한탕가급이라 라면사리 하나 추가해서 먹었는데 라면사리도 온전히 하나가 아닌 반쪽이 나왔고요. 꽃게라면의 맛은 역시 말이 필요 없을 만큼 만족감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입안을 개운하게 정리해줄 질성사이다. 캐니아닌 미니페트로나와 기분이가 좋아졌고요. 개판이 됐지만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기분 좋게 계산을... 네. 네. 네. 네. 가격표가 없어 뭐가 어떻게 나왔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4만 0천 원이 나왔고요 <웃음> 어 되게 식대가 더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나오긴 했어요 어시장은 어. 국물인가봐 팩거리보다 초장집에서 돈이 더 많이 요 그렇네요 3kg 사면 3만 원 나가고 그러네 어. 3kg 사면 또 3만, 3만 원원 원이고 원. 4kg 사면 4만 원이고 궁금한 게 그냥 통 안에 다 드,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렇죠 뭐가 다른지? 글쎄요 저도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알려주시겠죠. 자 오늘은 제철 맞은 꽃게와 대화를 먹어보러 김포의 대명왕을 방문해봤는데요. 확실히 싱싱한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고 호객 행위가 심하지 않아 편한 점도 있었지만 카드 사용이 조금 어려운 점과 주변 식당 내에 제대로 조리 비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은 소비자 입장에서 방문하기 조금 꺼려질 수도 있는 아쉬운 점이었고요. 굳이 여기에서 식사를 하지 않는다면 합리적 가격에 제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수산시장 앞쪽 신식 건물에 양념식당이 많은데 저희처럼 수산물을 구입한 곳에서 처음 온 사람처럼 소개를 해달라고 하면 흑우 깐부가 될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신식 수산타워 맞은편엔 대화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어 대화 드실 분들은 한번 들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큰 걸로 주세요. 큰 거. 저희는 대화를 못 먹은 아쉬움에 튀김을 한번 구입해봤고요. 자, 내 손... <웃음> 게 드시고 나서 이틀은 냄새로 고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음. 튀김을 맛을 음. 봤는데요 껍질채로 튀겨진 거예요 껍질까지 같이 먹어야 돼 아, 그치? 음. 응. 큰 새우라서 껍질도 되게 찔리고 음. 거의 비닐에 가까운 새우튀김은 치아가 튼튼하신 분들이라면 도전해볼 만한 메뉴인 듯 했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